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중량물을 메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면 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13다210466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망인은 주 5일 근무제로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면서 월평균 50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하고 월평균 2회 정도 토요일 특근을 하는데 사망 전 1개월간 69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여 왔습니다. 망인이 사망 당일 수행한 업무는 22kg가량의 접착제를 배낭에 넣어서 메고 오토바이 및 도보로 이동한 후 승강계단을 통하여 선박 3부까지 운반하는 것으로 그 업무는 평균 45일을 주기로 1회 정도 수행하고 1회 업무 시 25m 계단을 3번 정도 왕복하며 소요시간은 3시간 정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부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이 발병 전 일주일 및 3개월간 1일 평균 12시간의 근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단기 및 만성적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발병 당일 수행한 업무 또한 여름철에 중량물을 메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으로 그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한 인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급성신균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망인의 부검한 의사는 망인의 좌측 관상동맥은 기시부에서 약 2cm 및 4cm 지점에 내강의 약 80%가 막히고 일부의 혈전이 막고 있는 소견을 보이고 망인의 우측 관상동맥은 내강 최대 30%의 협착 소견을 보이는 점, 좌측 심장 측면부 일부에 암적색의 허혈성 심장의 변화로 추정되는 소견을 보이는 점, 광학 현미경 검사상 심장의 근육에 다발성의 급성 염증 세포 침윤을 동반한 심근섬유 개별의 절단상이 여러 곳에 관찰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경우 심장의 병변으로 인하여 갑자기 사망한 소위 심장성 돌연사로서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이고 그 시점에 사망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사람이 내재적 질병에 의하여 단시간 내에 사망한 것을 의미하는 내인성 급사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부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 사실관계에서 알수 있는 망인이 사망 당일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강도, 사망의 경위, 부검 결과 등을 앞서 본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자는 수익자에게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